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요 무려 35년 전통 해외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전통 떡 브랜드 영유정 인절미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 여러분 와 냄새 너무 좋다 여러분 이것봐요 이것봐요 이것봐요 아니 제가 이 이거 배송 온 다음에 이렇게 비닐을 싸져인 채로 냉동실에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깜빡하고 비닐을 벗기고 그냥 상자 채로 넣었더니 지금 이 상자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떡은 멀쩡하니까 우선 이 떡을 여기, 그릇에 옮겨 올게요. 여러분, 이것봐요. 너무 급직스럽죠? 와, 진짜 장난 아닌데, 냄새부터 미쳤어요, 지금. 아이고, 아이고. 지금 와 냄새가, 냄새가 미쳤어요. 고소한 냄새가 코를 너무너무 장식했는데 아시는 분 아시죠? 영의적인 점이 정말 유명하잖아요. 이 영의적인 점은요. 국내사 찹쌀가루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물론이고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입니다. 거기다가 몸에 좋은 재료, 깨끗한 재료 믿을 수 있는 재료를 썼고요 인정향, 노노노노 화학적 센스, 노노노노 합성 보증료 절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 영의적인점미는요 너무 유명하고 맛있으니까 따라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하지만 원조 영의적인점미는 부처 분사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제조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음, 그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관하실 때는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되고요. 자연 해동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어,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말 금방 한번 먹어볼게요. 어, 진짜 너무 맛있어 보여. 이렇게. 어? 쫄깃한 미쳤어 촉촉하고 쫄깃하고 안에 앙금까지 와 너무 맛있어 고소하면서 달달한게 와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어말이 뭐해 이떡 음. 안에 앙금때문에 달달한데 과하게 달잖아요 어 떡의 맛서 전혀 치지 않고 와이 쫄깃쫄깃한 뭐야 음 너무 맛있어 진짜 최고 최고 이거는 <목소리> 우유나 아니면 식혜랑 먹으면 진짜 최고일 것 같아요 한끼식사로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영의정 인절미 떡일버지는요 패서은 물론이고 ISO 거기다 가 제가 잘 모르는 FSSC라는 인증인데 요세 가지 인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니 뭐한두 가지는 있어도 요세 가지를 갖고 있는 업체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영의정 인증물 함게요쑥 오징이 떡요쑥 오징이 떡도 보여주셨거든요. 요거는 쑥의 정성을 담은 황해도시 오징이 떡이라고 합니다. 얘도 한번 먹어볼게요. 얘는 이렇게 이렇게 어서 오. <웃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숙향이 싹 올라오는 게, 음. 음. 얘는 안에 파시 그래서 파시. 와, 쫄깃해 미쳤다 미쳤어. 너무 맛있어, 진짜 어. 여기정 인정은 물론이고 쓰고 오징이떡도 선물로 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선물랑 딱일 것 같아요 지금 5월에는 가장 달 있잖아요 그래서 5월 15일까지 할인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요때 쟁여둬야 돼요 때 우리에겐 지금 어버이날과 쓰승나날 있잖아요 요때 쟁여둬서 선물 드리면 딱일 것 같아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10시 전에 주문하시면요 당일 배송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요때놓치지 마시고 감사한 분께 음. 이. 오뎅떡이나, 유명한, 영의정이 때문에 드시면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 요 어른들이 떡하면 진짜 좋아하시잖아요. 최고의 선물일 것 같아. 음. 음. 네이버에 떡일번지라고 검색하시면 술통을 나오거든요. 빨리 주문하셔서, 드셔보세요. 이거 말해보세요. 이거는 드셔보셔야지 알아 와, 쫄깃함과, 미쳤어, 미쳤어. 음. 와, 진짜 두개 먹는데, 었 너무 포만감도 그렇고, 하, 여러분 뭐하십니까 당장 주문하셔야지 진짜 쫄깃함이 미쳤어요 하나 더 먹어봐야지 콩가루가 고소한 향인 음~~ 이거 음. 방금 든 생각인데요 아이스크림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와음 아엄마 너무 죄송한데요? 응? 응. 어, 엄마도 진짜 너무 맛있다고 엄마 벌써 지금 생일드다고저 <웃음> 빨리 촬영하라고 볼게 <웃음> 진짜 오늘 너무 좋아하세요 응. 영의정인절미에 봉식물 떡의 1번지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 주시고요 지금 할인하고 있을 때 어여 장려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게 생일 날과 어버이날 선물 요거 하나로 끝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